일체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 차비광명이 같이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진원 읽겠습니다. 광명진원함하모카바이로차나하모라아 많이 타지마 지바라 하쿠라 가제타야 우모호 마모카 다이로차나 마모들라 하드마스 바다보라마하여하늘 가, 바위로 자라 나무들 나무가드마스 바라 보라바드하여 항상 여러분 마음가운데 삶가운데 불름 삶이 같이 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 일체 모든 존재의 본질은 부동이다 움직임이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년 한해가 밝았어요. 이민년 한해가 밝으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 신축년이 갔습니다. 음. 음 가는 애가 있으면 오는 애가 있고 오는 애가 있으면 가는 애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다 온다 하는 것인데 요 내용은 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불교에서는 여기를 봐요 새해가 되면 불교에서는 항상 그 새해 첫날 첫 새벽에 일성으로 어, 첫 소리를 부처님께 예경 삼배 세배 올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새 첫날 새벽에 불보살림 전에 세배 올리는 통합법회를 했습니다. 음,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중생이 보기에는 이제 가고 온다, 온다 간다 만난다 이별한다 이별한다 만난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고 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어 그런 거예요. 에,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세계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연기에 의해서 연하여 일어난다. 반드시 전제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있어야 살수 있고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상대적 세계를 음, 살아간다 그 상대적 세계는 이렇게 에, 낱낱이 전부 다른 모양 다른 특성을 가지고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과 이것이 더불어서 어, 전제되어야만 존재한다 라는 의미에서 나누어진 것이 결코 나누어진 것이 아님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또 나누어지지 않았다그래서 나누어지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여기에 또 걸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누어진 것에도 걸리면 안 되고 본질에 나누어지 않은 것에도 걸리면 안 되고 그런데 현상 이 속죄라 그러는데 진리라고 어 이제 표현되는 것은 중생이 살아가는 드러나는 현상에. 세계. 그걸 이제 속재 그래요. 이 속재는 드러남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드러남의 세계는 상대적 세계. 그래서 연하여 반드시 일어나고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현상 드러나는 것만이 보여지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아 신축년이 가고 호랑이, 그것도 시커먼 호랑이해가 아 이게 왔다. 근데 시커먼 호랑이가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민년이라고 하는 글자에 인자는 이제 검은 그런 걸 의미하고 인자는 호랑이를 의미해서 검은 호랑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러나 스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은 이렇게 현상 드러나는 세계 속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제 에, 그 본질의 세계가 있다. 보여지지 않는 어 세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에,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저 또한 오늘 어, 귀한 시간을 미뤄서 시부렁거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진제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건데, 에, 법성계, 법의 성품. 여기 법의 성품은 뭐냐면, 존재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재밌어요. 왜 존재의 성품을 법이라고 얘기했냐라고 하면 은한 물건도 사실은 고유한 개체, 영원한 개체, 자라고할 것이 없는 거로 서로 연기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쌓여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으나 드러나는 모양은 있는 것이다. 고유한 실체가 없으나 드러나는 모양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 이치만이 있고, 이 이치에서 존재한다 해서 법법자를 써요, 존재를. 마이크나, 이, 이, 이 뭡니까, 이 탁자나, 뭐, 조동물머리, 전부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어, 사실은 이 이치에 의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법법자를 써서, 법성, 존재의 성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존재의 성품을 얘기해 놓은 의상조사법성계 한번 같이 해봐요. 의상조사법성계 어, 첫머리가 뭐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아주 그냥 예, 좋아요. 의상조사법성계의 첫머리가 법성원융무이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성품은 원흉하여서 하나 모자람이 없고 하나 넘침이 없어서 원용하여서 원만 구족하여서 어,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방 남방 그냥 어? 이놈 저놈 내것네것뭐 어? 이렇게 뭐 어, 까만 놈 하얀 놈 노란 놈 어? 이렇게 전부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것.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중간에 두리안 인치를 난낱시다 드러내서 제법 부동 불래적 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 마무리에 뭐라? 응. 구레부동 명의 불로 심하이 한다. 응? 구레부동 어 아주 오랜 옛적부터 부동 움직임이 없어서 이것을 붙여라 그런다. 참 좋다. 응. 그러니까, 중생이 보기에는 지지고 벗고 사네 못 사네 그러고, 한치 변화 무쌍 해가지고, 아, 그냥 요동을 치고 코나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풀었다가 그냥 안 풀었다가 그냥 문을 닫았다가 안 닫았다가 그냥 닫아야 된다고 했다가 안 닫아야 된다고 했다가 그냥, 어, 요란한데, 그렇게 사는 중생세계가 요란한 세계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본질은 쿨의 구동, 적부터 헤아릴 수 없는 예적부터 부동하여 움직임이 없어서 고요하여서 청정하여서 예 네? 적정 청정 부동 다 같은 얘기예요 응? 적정 청정 부동하여서 그것을 뭐라 그런다? 부처라 그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례 부동 명의 불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구례 부동 명의 불 라제 구래 그래 부동 명이불 그러면 어째서 구래 부동 명이 불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은 의상선님께서 그냥 시부렁거린 것이 아니고 경전을 바탕으로 어 이제 덧붙여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해가지고 금강같은 견고한 깨지지 않는 그러나 밝은 한 지혜의 경이다. 금강경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과거심 물가득 현재심 물가득 미래심 풀가득이로다나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은 과거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러 거기에 지배받아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보면은, 일테면 과거는 흘러갔다. 과거는 흘러갔다. 다 흘러가요. 그래서, 흘러갔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그 사건도 해체가 됐고 또 그때 의 상황도 사라졌고 산처처목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전부 변해서 머무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만 머무는 것은 뭐라? 너의 생각이고 너의 업이다. 근데 우리 과거는 하나도 실체가 없어서 잡을 것이 없는데 전부 여러분들은 과거에 집에 받고 살잖아요. 부부싸움 하는데도 에, 과거부터 나와요. 당신이 그때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에,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응? 어? 그래 사네 못 사네 못 사네 사네 그래요. 에? 전부 현재는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과거는 실체가 없고 사라졌는데 그런데 오직 중생만이 과거에 머물러서 그 실체가 있는 자 집에 받고 산다. 이거예요.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또, 미래신 불가등, 미래의 마음도 얻을 것이 없는데, 에, 미래는 또,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일태면 그래요. 어, 리어가 끌다가 내가 자전거 한 대만 있었으면, 자전거 끌다가 내가 택시 한 대만, 어, 택시만 타, 이 명절에,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택시를 타고 시골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은 1년에 한두 번택시 타는 것인데,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요. 맨날 어쩌다가 버스 한 번만 타고 다니다가 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택시를 타고 시골 부모님을 만나러 가면, 왠지 목에 힘이 들어가요. 음. 응. 그러다가 이제 택시가 사라지고 뭐니뭐 보니까 뭐 포니가 나오고 아이고 내가 자고 한번만 탔으면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에 제네시스 정도 타야 조금 만족한 삼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 BMW 뭐그 다음에 또 뭐요 뭐뭐뭐 뭐뭐 그런 것도 요즘 아주 흔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 돈많이나라요 많아요 그게 BMW는 비싸지? 그 몰라요, 나는. 그걸 진짜 몰라.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아우디? 뭐, 이름이 아주 요란한 것이 많아요. 그런 거 타고, 그것도 이제 한 무슨, 어, 쪼매, 그냥, 만족하다가, 어, 열받으니까, 그냥 막, 뭐, 어, 뭐, 이렇게 시비 붙으면 큰 소리 나고, 막, 그래, 만족하면은 계속 좋아야지. 그런데, 그거 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미래심 불가등,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미래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두고, 이거 하면 좀 낫겠지, 저거 하면 좀 낫겠지, 애들, 어, 키워놓으면 낫겠지 하다가 이제 키워놓으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고 그러면 낫겠지 했다가 또 그냥 아파트 산다고 방방거리고 응? 작년 한해 아파트 안 사면 기회를 놓친다고 어쩔 거냐고 막 우는 소리를 하면 은 옆에서 응? 그 소리가 돈 내는 거라는 소리로 들리니까 그냥 돈을 줘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어, 자식이 이기는 사람 어디있어요 그럼 이제 돈이 이제 어떻게든지 마련해 가지고 땅을 팔든지 어쩌든지 간에 마련해 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집안책 있고 그러면 직장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하고 봤더니 음. 에또 그렇지 않아 어,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미래에 있으니까 현재를 잃어버리고 현재의 삶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아이고 70생, 80생이 한방에 갔구나. 무상하다 남는 것이 었구나 그건 뭐냐면 현재와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혀있고 과거에 지혜를 받고그 다음에 미래에 에... 착을 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훅간 거예요. 따로 사세요. 인생이 한방에 훅 갔다. 이런 거예요. 고객이 속인 사람들 보면 다 지금 자식한테 돈준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심불과다가뭔 상관이냐. 사실은 과거의 마음이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이 없는 것인데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갇혀서 이 얘기입니다. 생각을 내어서 업에 끄달려서 전부 이것이 생각을 내고 업에 끄달리는 것이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과거가 없는데 과거에 매이고 미래가 없는데 미래에 매이고 예, 현재도 없어요. 현재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는 게 현재로 살고 미래에 매이고 끄다리는게 현재에 사는데 현재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재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지금 스님 현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어 이렇게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왜 현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마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 마음 자체의 본질 본성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이텅 피어 있는 것인데 중생이 거기에 에그 영린, 에 거기에 반해서 과거에 매여 살게 괴롭다 그러고 응? 괴롭다 괴롭다 그러는 게 전부 과거에 매달려 살아서 괴롭다 그러는 것이지 뭐 다른 게 괴로운 게 어딨어요? 전부 그러지 미래에 매달려 살아서 괴롭다 고 전부 그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텅 비어있는데 스스로 만들는 데서 감옥을 만들는 데서 스스로가 고문을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 이제 <웃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과거심 불가득 현저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마음의 본질이 텅 비어있으니 거기에 걸림이 없는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 자제하게 쓰는 것이고 자제하게 쓰는 것이 만상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 중생은 같이 한번 해봐요. 까꾸로, 까꾸로 산다. 예, 깎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온문스님 얘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새해에 아, 이를테 우리는 뭐 그냥 신축년이 가고 이민년이 왔다고 절집 안올 생각은 안 하고 어디 가서 올해 운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전부터 볼 생각하고 요란 뻑적지근하게 하는데 그래봤자 시향 없어. 점쟁이가 운명을 잘할 것 같으면 지 운명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전쟁이가타오팩에서 산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를 못했네. 응? <웃음> 그래요. 그쉴데 없는 짓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봐요. 쉴데 없는 짓. 어, 진짜 쓸데 없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응? 스스로가 왜 귀로 듣고 눈으로 봐가지고 그 거기에 매여서 살아? 전쟁이말안 좋게 좋겠... 아 가서 좋은 소리 들을 일이 있어요? 아, 걱정 있는 놈이 와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걱정 있는 놈이 거기 오지 걱정 없는 놈이 뭐 한다고 거길 가 그러니까 천재인가그 정도는 알지 그래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뭐가 안 좋구만 얘기하면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 응. 이민 전도안 좋아 응.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부적 150만 원 냈어 우리 절 스님은 5만원이면 되는데. 근데, 응? 그것을 해만 써! 응? 150만원 쳐! 내가 쓰는 거 해야지. 응? 그거 있지. 돈이 중요해. 사방이 중요해. 그럼 다 넘어가. 보령공도 넘어갈지 몰라. 이안 가야 돼. 안 가야지. 이제 스스로 지발로 가가지고 지발로. 손발을 꽁꽁 묶고 일년 전에. 안,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그렇고 응?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데 운문스님운문스님이 어느 날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한 해의 마무리, 섯 달, 어, 보름 날에 큰 법회 마무리 법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대중이 이제 모여 있어요. 거기에서 운문스님이 대중아 일러라. 내가 과거 보름 전의 얘기는 묻지않을 터이니 보름 후에 일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놈이 얘기하고서 뭔 소리지도 모르는데, 응? 과거, 보름 전에 일은 내가 묻지 않을 터이니, 보름 후에 일을 일러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이, 어, 조용하니까 스스로, 어, 답하기를, 일시호일이라. 일일시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어, 어느 뭐, 이렇게 가게를 가거나, 이를테면은 무슨 뭐, 어느 집에를 가서 보면은, 일일, 휴일, 날마다 좋은 날, 이 글자를, 이제 불, 저기, 가끔 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음문 스님이 한 얘기예요. 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음문 스님이 날마다 좋은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날마다 좋은 날은, 이를테면 돈이 생겨서 좋고, 음, 서방이 그냥, 어, 금부치로 목걸이를 해줘서 좋고 여행을 가서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본디 날마다 항상 좋은 것이다. 다만 좋지 않은 것은 충생이 스스로가 업성을 어, 일으켜서 생각을 내어서 좋지 않은 것이다. 이게에요이렇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본디 본래 적정한 거예요 고요한 거예요 다만 연기에서 일어날 뿐인데 연기에서 일어나는 건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은 고민의 실체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하 고민의 사건도 사실은 아 100년만 지나도 그 사라지는 거 아니요. 그리고 100년 지나면 여러분들 기억도 안 해. 자식 내가 좀 불편하게 얘기할게요. 자식 놈들이요. 아무리 부모가 그냥 어와둥둥 우리 아들 우리 딸 하고 키워도 제사도 안지내려 그런다니까. 제사도 나 많이 봤어. 응. 은채 바빠서 그날만 유달리 바빠져요. 제사 지내는 날은 안 와요. 안 와. 종교가 같아도 안 온다니까 그 누가 기억도 안 하고 흔적도 없어요 다만 남는 거 여러분도 업밖에 안 남고 집착밖에 안 남고 업밖에 안 남고 다음 생에서 그업 때문에 다시 또 고통 받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업성이 업성이 응어 전전해서 다음 생에 가고 다음 생에서 도 고통을 받게 태어나고 고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자식한테 뭐줄거 있으면 좀띄어서낮 줘. 손에 안봐뭐 내가 응? 손에 안 본다니까 내가 안 가질 테니까 걱정 말고 오히려 그게 투자 가치가 있어 거짓말 아니오 예 네. 어쨌든간에 그런데 일일 쇼일라 어, 날마다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디 원망은 부족하여서 헌디 한 티끌도 먼지가 없고 혼디 부족함이 없어서 어어 어, 적정하고 여여한 것인데 그런데 중생이 그러지 못할 뿐이다라고 이제 음문 스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임재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임재스님. 임재수님은 여러분들이 큰 신인들이 이 법상에 올라가서 앉아갖고 법문을 하려고 보면은 그 반드시 주장자를 두드리거나 할을 해요. 어! 하고 할을 해요. 그것이 혼자 살아니까는 화가 차가지고 열불 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할이라고 제가 이, 에, 익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불교는 언어를 잘 활용하고 언어에 대해 중시적이지만 언어에 매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언어를 버린다. 그러니까 본질을 드러내야 되니까 언어를 쓰지 않고 전해야 되니 한 소리의 깨침을 주기 위해서 할을 해요. 그 할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임재스님에서 비롯됐어요. 임재스님그 임제스님의 할 이런 거예요. 덕산의 방. 덕산 스님이 또 거칠게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덕산 스님은 할에서 그치지 않고, 방 이제 뭐냐면은, 몽둥이로 두드려. 두드러 패. 근데 여러분들은 나나 되니까 고상하고 품이고 지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중얼중얼중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임재 스님을 만났으면은, 예, 이 테면 할을 하고 덕산 스님 만났으면 몽둥이로 두드려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할, 덕산의 방 그래요. 이게 참 매력 있는 겁니다. 참 매력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덕산 스님한테 갔는데 덕산 스님이 에?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덕산 스님이 몽둥이로 막투 들어 패.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미친 놈이 우진 나하고 그냥 막 응? 화가 열 것까지 나가지고 에이, 와서 다른 큰 스님한테 갔어. 아이고 제가요. 어 덕산 스님이 아주 그냥 큰심이라 그래가지고,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응, 어, 저, 여쭈었더니, 그냥 막 터뜨려 패서 쫓아내요?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그 큰심이, 이야, 덕산이가 제대로 가르쳐줬구나. <웃음> 그렇단 말이야. <웃음> 그런데, 요거 이제, 딴 얘기고, 그, 그 임재스님이 할를 하는데 임재스님에도 유명한 에~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첫 뭡니까 어~ 입처 개진 수처 작주 수처 작주 입처 개진 같이 한번 해봐요 좋은 소리니까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어~ 수처 작주 뭐냐면 너 머물러 있는 곳에 작주 주인이 되어라. 입척해진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이다. 근데 그러니까 너 머무른 것에 주인이 되라고 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환경에서 주인으로 못 살고 맨날 과거에 매달려 살고 미래에 끌려가면서 살고 상대에 끌려가면서 살고 응? 이를테면 은 상대에 끌린 게 뭐예요? 사방 때문에 화내고 친구 때문에 짜증나고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정초에 예,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만나나 보다 했더니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야야 야, 오래간만에 야 보자 내가 서울에 내려왔는데 어왜 이렇게 안 만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아 이놈 의팬 내가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몸빼바지 들고 다녔는데 아 지금 걸치고 나온 것이 무슨 샤넬, 어? 루이비통 그리고 얼굴도 이제 확 변했어. 그냥 전면 공사를 다 했어. 응, 머리까지 다 심었어. 응,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야또왜 뭐, 왜 이렇게 됐냐 응, 이렇게 하고 들어봤더니 아이 대박이 터졌어. 그냥 그날부터 와가지고 배가 아프고 사는 게뭔지 그렇고 이놈의 인생은 들어봐가지고 뭐 사방도 그냥 그렇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처음 끄달리는 거예요. 안 끄달리면 아 하면 아파요. 내가 내 자랑 하나 할게. 내가 여기 있으면서 차를 안 갖고 다니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어, 어, 필요하면 뭐 가끔 트럭 같은 거 어떻게 가가지고 이제 타고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기 대한민국에서 인물로 제일 좋은 큰 스님인데 인물로 인물로 큰 스님 인데 신자들이 매 보고 어, 스님이 차도 없이 그렇게 다닌다고 걱정을 했어요. 난 아무 신경 쓸게 없어요. 무슨 몸대로 살지. 어, 그걸한몇년 했더니 정 답답했던가 신자들이 내가 해외 성지순례 갔다 왔더니 차를 하나 딱 갖다 놨대. 그게 또 생겨서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게 없어. 루이비통 신경 쓰는 놈이 괴로운 것이고, 어뭐 제네시스 신경 쓰는 놈이 괴로운 것이니 신경 안 쓰면 아무 괴로울 게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 뭔 얘기냐. 수처작주라는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곳의 주인이 되라. 라는 건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뭔 소리 조금 듣고 그냥 좋다, 싫다. 어떤 사람이 내가 30년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알아. 좋은 일이 좀 있구나. 어 왜냐면 하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좀 밝아. 그래 좋은 일이 있고 들어올 때부터 인상을 쓰고 들어오고 말을 할 때부터 뭐가 비비 꼬여 있어. 음, 네가 뭐이이안 되는구나. 그런 대련한 곰탱이가 어디 있어? 그게 이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경계에 끄달려서 노예,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저만 복부한 거요. 예 저만 지옥에 사는 것이고 경계에 끄달려 산다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처, 작주, 이걸, 그, 저기, 잘못 해석해, 어설픈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제 주인이 되라니까, 어디 가서 까우다시 부리라고, 어? 어? 어! 어! 내가 누구냐알에이 이것이 아니고,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하는 게 없는 사람. 왜냐면, 하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 그럼 그걸로 이제, 발목 잡아. 원하는 게 없으면 그 놈을 어떻게 다룰 줄 몰라. 나. 난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오더라도 어떻게 다룰 줄은 몰라. 어, 어, 아쉽게 없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봤듯이, 아유, 기라성 같은 사람이 대통령도 얘기 왔잖아요? 기라성 같은 사람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요. 아, 그 양반들이 나한테 밥을 죽었어, 떡을 죽었어, 뭐래 죽었어. 맨 와가지고 스님 뭐 해드릴까, 저 도로를.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진 사람이 응을 판다고, 우리 신자들 다 도로가 하나라도 알아서 다 답답한 사람 다 알아서 걸어서도 오고, 차 타고도 와요. 도로 넓힌다고 무슨 뭐, 좋을 하나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응,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응. 그러니까 알아서 포장도 하고 하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처, 작주, 입처, 계진, 진리가요. 교회에 있고, 정강은 목사에 있고, 순복음 교회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무슨 뭐, 힌두교에 있고, 어디에 있고, 천만에, 뭐 따로 사야 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입처, 계진이에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전부 터드물거리,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비가 오는 대로,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나는 대로. 그 인과잖아, 인과. 진리, 인과가 진리 아니요? 응, 네가 괴로우면 이유가 있어 응이 고통에서 벌어나게 해주시었고 천국가게 해주시었고 그럴 것이 없어요 지가 이 치가 다 있는 거요 예 받을 거 받아야 되고 지가 깨쳐야 되고 지가 알아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다시 짓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다 진리여 차여져 있는 것이 아 먹으면 똥 나오고 방구 나오는 게 질리고 맨날 슬퍼먹고 어? 개판 5분 전으로 살면 은 똥도 안 나오고 방구도 안 나오고 대장이 썩어가지고 대장 안 걸리고 위가 어? 문제 생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암 생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생기는 게잘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유가 있는 거아니야 암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은 없지만 그게 인과 아니냐고 인과 그런 거예요, 인과. 아 스님, 나는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랬는데 걸렸어요. 아, 그것도 인과요. 전생인과가 있고 연기적 인과가 있는 거요. 예 지구 환경이 썩어나고 무너지고 다 하더라도 모른 척을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거.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나라가 망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냐고. 나라는 공동체를 생각치 않고 살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네. 얘가 영뚱한 대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 쳐야 되겠어요. 할 얘기 많으나 음, 임재스님이한 것인데 즉시 <목소리> 헌금이요 획무 음, 시절이로다나 미다울. 즉시 지금이라면 현금 지금이에요. 에 바로 지금 그얘기예요 즉시 현금이요. 바로 지금 음 밖에 없으니 다시 갱무 시절이라 다시 이 시절은 없다. 지금 바로지. 다시 뭐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라 응. 그것도 뭐야 집착 없이 행해라 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착 없이 행해라 응. 그것이 뭐냐면 텅 비어있는 가운데 마음을 내서 걸림이 없을 때 일체 천하가 다내 것이 되고 내가 주인으로 살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게 어려워요. 중생이 업성에 끄다리지 않고 산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주인으로 사는 거 천하를 얻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갇히지 않고 사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전부 세대 간 갈등도 계층 간 갈등도 갇히는 거잖아요. 노인 내가 왜 예, 이 저기 뭐야. 말세요. 시대가 잘못됐어. 요즘 젊은 것들은 맨날 하면서 나 때는 나 때는 하겠어요. 과거는 흘러가고 전부 해체됐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이 시대의 젊은 놈들이 과거에 살으란 얘기야. 그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이상한 노릇 아니요? 그럼 현재 젊은 놈은 또 젊은 놈에 갇혀 살아요. 그것만 하고 그 생각에만 갇혀 살고 그러니까 세대적 갈등 대칭간 갈등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전부 거기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런 망상이 나오고 변견 무지가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건데 그걸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다 무지 중생 범부 중생은 그걸 벗어나기 쉽지 않아 어떻게 알수 있냐 부부간에 입술을 지근지근 씻고 좋다 그러고 혀를 내릉거리고 그럴 때땐 언제고 응? 그리고 이제 그런 그렇지 사람도 이태면 바늘구멍 하나도 못 받아들여 서방이 미우면 말 한마디에도 걸려서 산에 죽네 그러고 반찬 하나 그거 목구멍 들어 똥되는거 똑같은데 그거 하나도 받아들지 이 못해서 맛이 있네 없네 집구석에 뭐하네 응? 에펜네가 뭐하고 있네 없네 그러고 살아 따라서하세요 왼수는 나로다 내 업성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기도와 수행, 수행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은 본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그 위치를 알아서 어디에 매이지 말고 요동치지 말아라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달마 대사가 소림굴에서 가만히 앉아 구년면벽을 한 이유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자제한 에. 자제한 마음이 되었으니 에. 그를 에. 닮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구년을 주저 앉아 있었다가 아니고 경계 에 끄달리지 않는 도리아 이치를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민년 한해 왔어 요 속죄 오기는 왔어 나 본질은 구대 구래 부동명예불 한치 움직임이 없어요 그 이치를 알고 에, 업성에 끄달리고 경계 에 끄달리지 말고 다소 지은바 저기 업의 과부가 돌아 도래 에할 수도 있으니 본래 텅빈 마음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그에 인과가 맺히지 않도록 그러려면 은 중생심 내지 말고 부처 마음을 내야 되는 것이니까 마무리 지어요. 따라서 항상, 항상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어디서나 일심으로, 일심으로 지장보사에 관세음보살에 나마미타불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중생 마음 틀어나지 않도록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관세음보살, 관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신장장보대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장보살, 시